안녕하십니까.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교육의 사업비 불인정 사례 설명을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민경훈 과장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무형자산취득비 등 10개의 비목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사용하여 창업아이템 개발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세부관리기준 위반 등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비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관기관 또는 k s t a r t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불인정 사례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인 유형 재료 데이터 등 무형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재료비 비목으로 사업비 불인정된 사례는 첫째 멀티탭 키보드 등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재료비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만 구입 가능하오니 단순 사무용품 구입은 창업활동비 비목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매한 재료 또는 원료가 협약기간 이후 납품되었을 경우입니다.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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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간 기간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구매 품목의 총 금액이 공급가의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 기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추후 환수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주용역비입니다. 외주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에 이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첫째,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주용역을 통해 비교적 많은 수량을 제작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 시제품 대량 생산 제작을 위해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주용역 업체가 과업 수행을 위해 최소 주문 수량을 제시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외주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데 주간 기간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증빙자료인 견적서 또는 비교 견적서 등에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주용역 결과물이 최종 점검 및 성과평가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완성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성과평가 시에는 시제품 작동 여부 및 완성도 등에 대해 평가위원들께서 확인을 진행합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외주용역비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 연도인 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는 창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입니다.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 간 거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도 당해 연도 기업 간 거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기관 전담 회계법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외주용역비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때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외주용역비 규정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여 주시고 해당 양식은 주간 기관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간기간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외주용역 비용이 공급가액 기준 2천만 원 이상 또는 1년 미만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기간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외주용역 추진 시 반드시 주간기간에 문의하시어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계장치 구입비입니다. 기계장치 구입비는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첫째, 기계장치 구입 가능 기한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입니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권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협약 종료일이 임박해서 기계장치 구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례들 불문하고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사업 조기에 기계장치 구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업 아이템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무선 키보드, 외장하드, USB 등 컴퓨터 주변 기기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PC를 구성하는 모니터, 본체를 제외한 주변 기기는 기계장치 구입비를 통해 집행이 불가하며 구입하는 기자재는 창업 아이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용품, 집기, 가구, 가전 등은 집행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자를 포함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수를 초과하여 PC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사무용 PC는 대표자와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에 한해 1인당 한대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구입권은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한 사유로 서버용 PC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입니다. 무형자산취득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실소요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협약체결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집행과 지식재산권 등록에 따른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의 경우입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 해당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창업기업의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로는 첫째,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된 인력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 외국인은 사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해당 사항이 발생 시 주간 기간에 반드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직원으로 가족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사업비 지급과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조치가 취해지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 종료일이 속한 월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에 한해 인건비가 집행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관련 주요 질의응답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사업비를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 추진 등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국가로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첫째, 창업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여비를 수령받은 경우와 둘째,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입니다. 해외 출장 전에 반드시 주간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하며 출장 전에는 출장 계획서, 출장 이후에는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 해야 합니다. 또한 여비는 국가 간의 국외 이동수단에 한해 비용 집행이 가능하고 국가 내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비용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여비와 일부 동일합니다. 첫째, 창업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교육훈련비를 수령받은 경우와 둘째, 교육 훈련비 지원 이후 교육 수료증을 미제출한 경우입니다. 수료증을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수료 확인 공문 발송을 요청하여 주간 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토익, 취업, 취미 클래스 등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입니다. 창업 아이템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 훈련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는 창업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등 홍보물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는 명함 제작 비용, 홍보용 기프티콘 구매, 유니폼 구입 등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항은 창업 활동비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일회성으로 무분별한 대상으로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관 기관과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및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입니다. 불인정 사례는 협약기간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대회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약기간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 참가비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사업화를 위해 공장, 연구소 등 공간을 임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수료의 세부 비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즉 BI의 입주를 위해 사업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또한 추후 반환되는 보조금도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비와 기술보호비는 각각 기장대행수수료 또는 기술임치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는 지급수수료의 세부비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선정되신 분께서는 해당 세부 비목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비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간기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